안녕하세요 신곡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감자로만 가지고 간단하게 요리를 한번 해볼 건데 이 저는 저번에 붕어빵 팬이랑 같이 충동구매로 샀둔 와플 팬이에요. 감자를 채 썰어가지고 이제 구워볼 건데 먼저 주제로 한번 볼까요? 감자, 전분, 후추, 식용유, 소금, 계란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감자는 먼저 얇게 채 썰어줄 거예요. 채 썰어준 감자는 물에다가 담궈가지고 전분기를 좀 빼줄거예요 10분에서 15분이 지났으면 이제 건져주세요 키친타올을 깔고 물기 뺀 감자를 잘 올려주신 다음에 한번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주세요 물기 뺀 감자에 계란 전분가루 소금 후추.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반죽을 다 해주시고요. 먼저 와플 틀에 기름칠을 충분히 해주세요. 윗면에도 기름칠을 해주시고 감자 반죽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꽉 눌러서 닫아주세요. 약불에서 오래오래 익혀줄게요. 중간중간에 한쪽 면만 타지 않게 잘 뒤집어 주세요. 뭔가 냄새가 명절에 전 부치는 냄새가 나요. 한번 열어볼까요? 오. 진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 둘셋 보이십니까 와나 이렇게 될지 나도 몰랐어요 일단 좀더 바삭하게 좀더 익혀야 될것 같아요 좀만 더 익혀봅시다 한번 이거는 비주얼이 제가 만든 것 중에 진짜 타서 파이프 안에 들것 같아요 완성! 됐습니다! 와, 제가 맥도날드 알바생이었잖아요 감자튀김 냄새하고 똑같기도 하고 해쉬브라운 냄새하고도 똑같고 하여튼 냄새는 진짜 최고예요! 진짜! 술을 음, 좀 많이 넣었나 봐요 제가 음, 매콤한 맛도 나고 와, 전혀 안 느끼해요 그리고 일반 감자튀김은 느끼한데 느끼하고 기름진거 그게 없어요 왜냐면 기름에 튀긴게 아니기 때문에 음. 와플팬으로 하니까 모양이 진짜 이쁘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기름에 튀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바삭바삭하기도 하고 너무 맛있었어요 후추를좀 많이 넣어가지고 좀 맛이 이상할까 했는데 매콤한 맛도 나고 전혀 느끼함 없이 진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이거. 신쿡이 사용해봤으면 하는 색다른 요리 도구나 신기한 것들을 추천해주시면 제가 그 요리 도구를 가지고 한번 요리 만든 영상도 많이 올릴테니까 댓글 꼭 달아주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 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주에 봐요 안녕